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3회가 끝났는데요. 오세연의 장례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언니로서 오세린의 수호신이 되어서 항상 지켜주겠다는 말에 그 마음씨가 참으로 기특하고 이뻐 보였는데요. 이제 오세연은 오세린을 영영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화에서도 주에라를 보며 정말로 tv 속으로 들어가서 한때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이겠죠. 주애라도 주애라지만 정겨울 남편 남유진도 진짜 가서 혼내주고 싶네요. 남유진 주애라 모두 평생 감옥에서 썩는 날이 오기만을 바라며 이 악물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번화를 되짚어보면 역시나 정현태는 답답이 그 자체였고 정현태 아들 정영준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눈앞에서 보고 그냥 일단 잡아놓고 추궁을 했어야 했는데, 저기요, 저기요만 몇 번이나 외친 건지, 달리기는 또왜 저렇게 느리고,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속 착한 사람들한테 분노가 돌아가네요. 추후에 정영준은 아버지와 동생을 구하기 위해, YJ그룹 법무팀장으로 입사해서 사건을 파헤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여기까지만 비난하겠습니다. 13화 마지막에서, 정겨울을 두고 서태양은 주애라를 만납니다. 14화 예고를 보니 주애라는또 교묘히 피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 포인트는 서태양이 정겨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서태양은 겨울이를 구하려다 죽을 뻔한다고 나와있네요. 두 사람은 애정의 관계를 떠나서 주애라라는 엄청난 악당을 두고 동반자의 길을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세리는 첫태양과 정겨울이 자주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점점 겨울이를 경계하는 장면이 연출될 텐데요. 그건 조금 먼 미래 이기고 당장의 14화에서는 오세린의 분노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오세린은 정현태를 범인으로 착각하고 정현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특히나 정겨울에게 심한 행동을 하려고 그녀를 계속 쫓아다니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겨울이의 주변에는 항상 주에라가 있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서태양의 서랍에 있던 주에라의 사진을 보고 이 사건을 다시 파헤쳐봐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에라 정겨울 오세린. 앞으로 이세 사람이 얽히고 얽히는 구도가 나오겠죠. 오세린이 점점 더 악역으로 변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착한 사람은 주에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당에는 악당의 논리로 일말의 자비가 없이 철저하게 박사를 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주에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인물은 오직 오세린 뿐 그녀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정현태 가족의 억울함이 풀리고 주에라와 남유진이 평생 감옥에서 썩고 정겨울이 눈을 뜨고 서태양과 오세린이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